네 안녕하세요 엠스톤의 정승훈 이사라고 합니다 요새 저희 MVR 그들 마신 저희 오시면 1200만 화소 어, 얼굴 인식 카메라 네, 저희 엠스톤 T 시리즈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고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보일 수, 얼굴이 보일 수 있게끔 잡아주고 얼굴 인식이나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어 자료를 이제 이곳에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정도면 인식은 다 되니까요. 상관없어요. 여기서 이제 네. 세팅 작업을 할 겁니다. 그러한번 사상... 세팅 범위를 제 얼굴 가지고 3, 촬영을 합니다. 오케이, 저장해놓고, 해봐도, 이렇게 저장해놓고 가 이렇게. 그리고 카메라. 카메라가 어디갔지? 여기에 AI 들어가서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성. 여기에 거래처에 상세정보 들어가시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3번 열고 확인하고 여기 이름도 정수로 하고 여기에 잠시만요 사용자장이 엠스톤 엠스톤 어 24하고 여기 31나8575나8575 확인 나, 나, 8. 8. 8.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작업 리스트에 등록이 될 거를 갖다가 동작으로 시켜놓으면 저장 성공하고 정성호라는 남성이 등록이 됩니다. 이렇게 제가 가볼게요. 예, 제 찍어보세요. 이렇게 이 카메라고 찍히면 들어오실 때 찍힐 겁니다. 찍히면. 정보가 잠시 뜨고 요 여기에 검색을 하면은 네, 검색 들어가서 네, <웃음> 아까 이제 제 얼굴 촬영 광고를 검색 이벤트를 불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열심히 이벤트 확장 단축 눌러서 얼굴 인식 되어 있죠 네, 검색을 누르시면 아까 이제 제 정보 이제 카메라들 이벤트 캡처한 거, 사진 등록한거 이렇게 뜨고 얘를 바로 더블 클릭해서 바로 제가 검색이 될수 있게끔 마찬가지겠죠. 자료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. 이렇게 해서 어, 컨셉은 입력습니다. 저기 이렇게 이벤트 어, 세팅을 이제 카메라에 제 정보, 사진과 이렇게 정보를 넣어 주게 되면 어, 저랑 같은 이미지의 사람이 어,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을 때 이제 카메라가 제 정보를 이벤트화 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 NVR에 CMS 쪽이든 NVR에 이렇게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올려 주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쉽게 여기 같은 경우에 거래처에서 어, 차량 번호를 아는 게 아니라 거래처 누구다라는 어떤 이벤트 영상을 가지고 어, 여기 이제 거래처든 뭐 이렇게 정보를 치겠죠. 이름이든 아이디든 이렇게 쳐서 그 사람을 찾아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차량이 이렇게 밖에 제가 번호를 잠깐 늘어두면 이렇게 바깥쪽 차량까지 어떤 물건을 실고 나갔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게끔 하는 컨셉입니다 예 네. 일단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